지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지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지방산 그다음 지질을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유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그다음 유지가 산폐 산화가 돼서 변질이 되는 산폐. 자동산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할수 있느냐 유지, 가공 이런 쪽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지방, 뭐 지방산, 지방이 아니고 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왜이 이름이 불려지냐 하면은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방산과 결합해서 쉽게 결합해서 존재하는 물질 전체를 우리가 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러면 은 지방산과 결합했는 다른 종류가 많이 있다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로서 당하고 지방산하고 결합되는 당지질 단백질과도 결합해요. 뭐 단백지질 인지질 이런 식으로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포함을 시키고 지방이라고 그러는 지방산을 가졌는 물질 플러스 이 지방산과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영어로는 지질을 뭐라고 부를까? 영어로 영어로는 리피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리피드 L-I-P-I-D 리피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지질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 아닌 유기 용제들, 유기 용매, 예로서 벤젠이나 에터라든지 핵산, 크로로폼, 아세톤, 이런 유기 용매에는 용에 녹는다는 물질입니다. 물과 기름, 물과 지질, 서로 친화력이 크지 않다. 자, 그러면 지방산을 우리가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누, 나눌 겁니다. 자, 포화 지방산은 이와 같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뷰티르산을 예를 들어보시면 탄소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카복실산, 지방산은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데 카복실산의 탄소까지 해서 4개 뷰티르산 그 다음 6개 카프로익애시드 그 다음, 여덟 개, 카프릭 에시더. 열 개, 카푸, 카프, 카푸르산. 카프릭 에시더. 그 다음,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라우르산. 열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라우릭 에시더. 끝에 익 에시더를 빼고, 끝에 이걸 빼고 읽으면 됩니다. 라우르산.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14개가 미리스트산. 자, 어디에 있는지 많이 들어있는지 보세요. 라우르산. 코코넛 유팜, 유팜 핵에 있는 기름. 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탄소수를, 탄소수를, 개수를, 탄소 12개, 콜론, 제로, 이 제로가 이중결합, 불포화결합 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2, 제로 이렇게 표시하면 아 이게 라우르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없다. 이걸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포화지방산. 보아지방산 계속 연결합니다 팔미트산 관심 좀 가지세요 16의 제로 동식물 유지 특히 파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18이 스테아르산이고요 스테아르산 그 다음 관심 가지게 20의 제로 아라키드산 아라키드산. 그 다음, 뭐, 22, 24, 26, 28, 30, 뭐, 있는데, 이건 그냥, 어, 아, 이런 이름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까지, 자, 밀랍 주성분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탄소 26, 28, 26, 28, 30. 자, 이, 이와 같이 탄소수가 굉장히 긴이 포화 지방산이 밀랍의 그 주성분이다. 자, 밀랍이 녹는 점이 이제 계속 탄소수가 늘어나니까 녹는 점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요. 그 다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볼게요. 자, 주요 불포화 지방산. 어디서부터 보, 볼까요? 자, 올레산부터 봅시다. 탄소 18개의 이중결합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9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올레산입니다. 올레산. 자, 분자 9. 분자식은 이렇게 CH3, CH2, 1고, c h 이중결합, c h CH7, 2 c h o c h CH8, CH8, c 가8 c 가8 CH8, CH8, CH8, c o o h 의 c 소가 c h 입니 h 그리고 2번, 3번, 4번에서 끝에 여기가 1 8번 h 8 CH8, c 8번8 올레산이 어디에 주로 있느냐 동식물 유지에 올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우리 관심가지는 이세 가지를 관심을 가집시다 왜이세 가지 관심이냐 하면 은두 가지만 관심 가져도 되는데 자, 리노레산입니다 리노레익애시드 리노레산. 10탄소 18개의 이중결합 2개 있는데 9번, 12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분자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류 반건성육그 다음 리노렌산, 리노렌산. 탄소 18개의 이중결합 3개 있습니다. 9, 12, 15에 있습니다 자, 식물류, 건성류입니다 리노레산, 리노렌산 필수지방산입니다 필수지방산 그 다음 아라키돈산까지 필수지방산으로 넣자 그러는 주장이 있는데 정확게는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되는데 충분양, 충분한 양이 합성이 안 된다면 시기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키돈산까지 넣어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주장하면 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라키돈산이 탄소 20개의 이중결합 4개 갖고 있습니다. 5, 8, 11, 14에 있어요. 주로 많이 들어있는 간유나 난황유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또 우리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굉장히 관심있는 영역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코사펜타노익 에시더 앞에 약자로 붙이면 EPA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EPA 탄소 20개의 이중결합 5개 가지고 있는데 5, 8, 11, 14, 17입니다. 그 다음 도코사 헥사노익 에시드 DHA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EPA, DHA 도코사 헥사노익 자 도코사 하면 탄소 22개의 뜻입니다. 아이코사 카마 탄소 20개 뜻이었고 펜탁 하면은 다섯 다섯 개. 헥사 하면 여섯 개. 그러니까 도코사 헥사노이케시는 그러니까 탄소 22개의 이중 결합 여섯 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섯 개의 4, 7, 10, 13, 16, 19 여기에 이중 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리노레산, 리노렌산, 아라키돈산, EPA, DHA 구조식은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리고 카복실 탄소 1번 번호 쭉 한번 매겨보세요 매겨보면 이중결합이 이 위치에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 필수지방산은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리노레산, 리노렌산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 아라키돈산 그 다음 두 번째 자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 시스 형태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형태의 지방산이 경화유를 경화유지 만들면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는 섭취량도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트랜스지방, 시스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어떻게 다른가 아마 충분히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구조식을 그려보면 트랜스지방 여러분들이 거릴 수 있다 하고 그다음 지질을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시다. 자 단순 지질, 중성 지질 첫째. 자 중성이다. 어떻게 지방 지방 중성 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글리세롤 하고 지방산 세 분자가 자 이렇게 그리세롤의 수소가 그 다음 지방산의 o h 알콜기가 이렇게 해서 물한 분자가 그 다음 또한 분자가 또한 분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세 분자가 탈수되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이와 같이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이란 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중성지질입니다. 중성지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기름, 지방 그러는 게 대표적인 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 그리세롤은 우리가 화장품으로 쓰는 그리세린 그런 그 물질입니다. 자, 그리세롤, 그리세린은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지방산이 어떤 종류의 지방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그죠? 뭐 포화 지방산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 뭐 이런 지방산 여러 종류가 어떻게 이와 같이 지방을 구성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여러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요 구조를 보세요. COOH, 카복슬기, 알콜기와 그 다음 그리, 그리세롤에 요 수소가 물이 빠지면서 형성이 되는 COO,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영어로 ESTER. 부르면은 에스터 결합이라고 그래요. 에스터 결합.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에스터 결합 에스터 에스터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기름 지방이 기름 지방이 자, 이와 같이 지방산과 그리세롤의 탈수축합으로 된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이다. 그다음 왁스는 어떻게 대표적인 왁스 뭐 비왁스 벌꿀의 밀랍 그 왁스 이 왁스는요 알코올 고급의 일가 알코올하고 알코올하고 우리가 지방산하고 사이에 만들어진 에스터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지방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알코올이죠. 기름 지방은 아까 글리세롤하고 결합을 했고, 그냥 왁스는 글리세롤하고 결합되는 게 아니고. 알코올하고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코올 그럼 여기에서 뭐 고급이라는 게뭐 고급이냐 뭐 품질이 좋아서 고급이 아니고 탄소수가 10개 이상 정도 되는 알코올을 우리가 뭐 고급이라 하자 탄소수가 많은 뭐 고탄소를 가진 알코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어떤 건 고급 그러니까, 그러면 고급 아니면 저급이냐? 그 저급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급 그런 뜻이 아니고, 탄소수가 많으냐, 적으냐? 자, 이 얘기입니다. 왁서 됐고,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물질도 또 나타납니다. 스테롤 글라이코사이드 그러니까 지방산 하고요. 이와 같이 이당 어? 포도당 베타D 글루코스 당하고 여기에 스테롤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스테롤에스트라는 자, 이런 형태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지방산이 들어가서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을 그러면서 이 속에 다 집어 넣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지질이 그 그렇게 넓게, 범위가 넓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인지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시틴, 그 다음 뭐 세파린, 인지질입니다.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인지질의 일반적인 식그러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CH2OH. 자, 이게 지금 글리세롤 구조고. 맞죠? 글리세롤. 여기에 뭐 알코올기 있고 뭐 해야 된대요. 알코올기에 자, 여기에 지방산 또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인산기가 나오잖아.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 X 그러는데 인산기에 뭐가 결합되어 있냐 하면은 이런 형태 알콜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게 포스파티드산이고요. 그다음 자 이와 같이 아미인이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게 포스파티딜콜린 여기 아, 코, 요 요게 콜린입니다. 콜린이 요 X에 결합되어 있다면은 인지질입니다. 여기 다 인지질이에요. 인, 인상기에 요 X 부분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콜린이 결합되어 있는 요 물질이 우리가 얘기한 레시친, 레시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달걀 노른자 속에 그 유화제로, 레시친, 마요네즈 만들고 할때 유화제로 잘 좋은 역할을 하잖아. 그게 바로 레시틴이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그다음 여기에 이와 같이 에탄올 아민이 결합되어 있다. x 에 여기에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인데 다른 말로 세파린 그러는. 자, 이와 같이 레시틴 뭐 세파린 뭐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뭐 이런 것들이 인지질의 종류다. 자, 인지질. 봤습니다. 뭐 레시틴. 이 앞에 설명했던 거, 지금 이제 더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파린, 에탄올, 아민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세린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인을 가지고 있는 인지질입니다. 다. 그다음 스팽고 미엘린 마이엘린. 자, 자 스팽고 마이엘린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자 여기에 인 인지질인데 콜린이 붙어 있, 결합되어 있고. 저 위쪽에 가서, 자, 이게, 이게 스핑고 자, 요 부분이, c-o-n-h.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스핑고신이 결합되어 있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역시 인을 포함하는 인지질의 일종입니다. 스핑고마엘린그 다음, 당이 결합되어 있는 게나옵 보시면, 자, 갈락토즈가 결합되어 있는. 갈락토실,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자, 역시 지질입니다. 그래서 당이 결합되어 있다. 당 지질. 그 다음, 세레브로사이드. 자, 이거 세레브 갈락토즈 결합되어 있는 당 지질. 세레브로사이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유도지질이라고 해서 자, 유도지질 우리가 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각고리세개가 결합되어 있고 오각고리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 다음 겨사선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일반 구조인데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 여기에 알코올기 OH 들어있고 나머지 자, 이거, 이거 구조까지는 동일하고, 나머지, 자, 이, 이것이 겨사슬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뭐, 식품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을 우리가 표에서 식품 100g 중에 몇 mg. 자, 이렇게 표현이 된대. 많이 들어있는게 대표적인게 뭐 달걀 노른자에 꽤 많죠 100g에 1600에서 2130mg 이니까 1.6에서 2.1g 그러니까 약한 2%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나머지 뭐 높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뭐좀 낮은 편이고 자 그다음, 그 다음, 그 밖에 유도지질. 자, 대표적인 게, 이게 스쿼렌이라는 물질입니다. 스쿼렌. 스알렌그 다음, 유지의 성질에 대해서, 자, 용해도는, 뭐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유기 용매에는 잘 녹는다. 뭐, 색, 맛, 냄새는 어떨까? 비중은 어떨까? 점도는 그다음 녹는점은 응고점은 어떤가? 발연점, 인화점, 연소점. 자, 이 부분은 유지 기름이나 지방을 가열을 해 보면은 연기가 발생되는 온도가 나옵니다. 발연점입니다. 연기 연점입니다. 연기가 나오는 온도.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벌써 열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열분해가 되어가지고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속에 아주 좋지 않은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파란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속에 아크로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흡입하고 이러면은 아주 좋지 않아요. 아주 나쁩니다. 기름을 태우고 이러는 거. 연기가 난다. 자, 그 다음, 연기가 나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인화, 불이 붙어버립니다. 자, 불이 붙는 온도. 그럼 불이 붙어서 계속 연소가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온도. 이걸 연소점 혹은 연소 온도라고 해요 발연점보다는 인화점이 온도가 더 높고 인화점보다는 연소점이 온도가 더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지방에 대해서 물리적 아, 화학적 성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리적 성질은 뭐 그냥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화학적 성질에서는 이제 몇 가지 살펴보고 가자. 자, 요덕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요덕가라는 얘기는 탄소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었다.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얘기는 요덕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불포화 그룹이 많다는 얘기는 요득가가 높게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기 요득가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가장 많은 게 아마인유,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기름, 음, 대두유, 뭐 옥수수 기름, 뭐 참기름, 면실유, 이게 100 이상 다 넘어가죠 유체유. 이런 식으로 이요도가가 높다는 얘기는 이게 이중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기름을 유지를 가열을 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기름을 갖다가, 뭐, 어디 튀김 하는데 씁니까? 안 쓰죠? 자, 그 다음. 비누화과. 자, 비누화, 비누화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자, 비누화과를, 여러분 책을 보면서 비누화과 정의를 좀 하고 갑시다 자, 비누화 또는 금, 금화라고 한다 그리고 그첫 줄에 자, 유지에 알칼리 용액을 가하여 가열하면 가수분에 대어 트라이글리세롤과 글리세롤과 비누가 생성되는데 이 반응을 비누화 혹은 금화 금화가라고 하는 것이 비누화값입니다자 비누화가는 유지 1g을 비누화하는데 소요되는 KOH의 미리그램수다 자 언드라인 하시고 자 비누화가가 크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작은 저급 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비누화가는 커진다. 그러니까 탄소 수가 많은 고급 지방산이 많으면은 비누화가가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지방산에 지방산에 분자량이 크냐 적으냐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비누화과하고 비누화과는 고 고급 지방산일 경우에 자 고급 지방산이다 지방산을 우리가 크게 나누고 고급지방산과 저급지방산으로 나누었다면 비누화과가 크다는 얘기는 저급지방산이 비누화과가 크다는 얘기는 저급지방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자, 비누화가가 뭐, 크게 지금, 자, 코코넛 유가 비누화가가 자, 이렇게 큽니다. 그 얘기는, 비누화가가 크다는 얘기는 지방산, 탄소수가 적은 저급 지방산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비누화가가 높다고 해고 고급지방산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가 계이다그 다음, 자, 산가라는 것은 유지가 우리가 지방산이 가수분해 되어버리면은 지방산이 유지가 지방산과 그리세롤의 에스터 결합, COO,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지방산이 만들어져 나와버려요. 그래 지방산은 산성을 띠잖아. 그렇죠? 그래, 지방산이 많이 가수분해돼가 나와 있다면, 산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계 오시면은 신선한 유지는 유리 지방산 함량이 매우 낮지만 유지를 가열 또는 저장하면 저장해 뒀을 때 유지가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은 유리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산가나 유지 1g에 함유된 유리 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 미리그램 수로 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지가 신선하나 신선하지 않느냐, 산폐가 됐냐, 안 됐냐, 이걸 알아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자, 대체로 식용유지 산가는 1.0 이하인데, 자, 1.0 이상이면은 변질되었구나, 아니면은, 어떻게 신선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유지 산가가 유지 산가가 되게 보시면은 1 이하를 욕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신선한 기름인데도요. 어느 정도 산가를 나타내는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한번 보세요. 이 산가가 한 9.8 정도 코코넛유, 팜유도 한10 정도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아주 신선한 기름이라 그러지만은, 이 산가를 기본적으로 좀 나타내는 기름도 있다. 무조건 1.0 이하여야 된다. 이러면은, 아무리 참기름 신선한 거 먹으려고 해도 1.0 이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산가는 낮으면 낮을 수 신선하다. 어?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과사나물가입니다. 아, 과사나물가, 마찬가지로, 어, 카본일까, 바세칠까, 라이카트 마이슬까, 포렌스카, 헤어너. 자, 어,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 내용이 음, 아, 이게 자료가 아, 없어서 설명을 어떻게 하나? 자, 잠깐. 내가 동영상에 아마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고.